어, 퐁부전까지는 어, 그래도 조금 음, 잔 실수도 많았고 여전히 좀 보완해야 될게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래도 아쉽게 지긴 했지만 G2 경기에서는 그전 경기보다는 조금 더 실수도 많이 줄이고 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있어요. 음, 뭐 그냥 라인 전 단계에서 큰 실수만 없으면은 제가 충분히 게임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뽑았는데 어 아쉽게 네두 경기는 그걸로 이제 완전히 굴려서 이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음 일단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조금 음 아쉽고요. 아 모르겠어요. 일단 나네 남은 경기에만 집중.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국제대회 처음 나오니까 조금 기대하는 거 되게 많았는데 딱 진짜 기대만큼 뭐호텔이라는가뭐 이런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음 여러 국가의 이제 선수들하고 인사도 하고 하니까 조금 재, 아니,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막 어디 나가서 놀고 뭐 그러진 않았는데 음 밥을 한번 밖에서 먹었는데 물가가 굉장히 싸더라고요. 싸고 맛도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네 그렇게 느꼈어요. 뭐안 아쉬운 경기는 없었지만 그중 아쉬운 제일 아쉬운 거라면 역시 방금 경기가 거의 승기를 다 잡았는데 놓친 게 조금 아쉽네요. 음, 뭐 아무래도 베티랑 하나비 제외하고는 저도 마찬가지고 부기나 샤우씨 같은 경우도 국제 대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긴장이 거의 다 풀려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른 팀원들은 아직 조금 긴장을 한것 같아서 긴장만 잘 풀리면 은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욕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직 물론 IG랑 경기를 안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다 붙어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잘했을 때를 생각하면 은 그래도 다 이겨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실수 줄이고 저희 할거잘 집중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어 일단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음 저희 아직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국제대 경험이 아직 없어서 큰 무대 경험이 없어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해서 조금 어, 슬로우 스타터 느낌으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, 너무 어, 팀원들이나 뭐 저나 네, 너무 비난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네, 응,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